야야야 <웃음> 야, 야, 앉아 앉아 앉아. 앉아 괜찮아 뭐? 괜찮아. 뭔거야 뭐, <웃음> 전화 찬스에 전화 찬스에요. 엄마요. <웃음> 엄마! <웃음> 어? 그 영턱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테니까 이거 맞춰봐봐. 이 노래가 뭐야? 엄마, 엄마 영턱스 클럽 몰라. 응? 어? <웃음> 전화 찬스! 영특스 클럽 몰라 어? <웃음> 전화 찬스!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, 아, 엄마 영뚱스 클럽 모른다고? 엄마! <웃음> 우리야 드디어 아,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멋있 것 같은데 엄마 <웃음> 엄마 어?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봐 영뚱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봐뭔 어? 노래고? 뭔 노래고? 어? 뭔 노래고? 없는데 <당실> <웃음> 아니, 다시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무슨 노래고? 이거 영태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니까, 러그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요 자, 끝났습니다 자, 끝났습니다, 자, 끝났습니다. 다, 끝났습니다. 자, 아, 자, 알았다, 알니다아목이 보여요, 제목이? 아, 제목은 아니, 전화 모르겠네 찬스 써서, 전화 찬스 저 아이가 아, 어 정정 아이가 어 정정 정정저 아이가 요정 아이가래요. 진짜 나 아이가. 우리 지민이요. 진짜 소름 돋는게딱정민이요 지민이. 아, 지민아,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 우리 저번에 문제 맞췄어. 엄마, 맞춰서 문제. 우리 뺏겼다. 아. 아, 아빠가 맞췄어.